얼마 전 일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5월 초에 일본의 연수기간인 골든위크 때그 친구의 아는 형이 2월 달에 중국을 관광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중국 남경에서 몇 시간 떨어진 시골 마을을 여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그 마을에 서커스단이 들어왔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구경하기가 어려운 순회 서커스단이란 것이었죠. 중국은 그런 서커스단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적 동촌인가 하는 서커스가 동네에 들어오면 몇백원씩 입장료를 내고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커스를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이유는 서커스단의 커다란 광고판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에선가 우연히 사로잡았다는 뱀여인. 얼굴만 여자고 몸은 뱀의 형상을 띠고 있는 뱀여인. 그게 과연 사실일까 너무나 궁금해서 결국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서 구경 갔는데 뱀 여인은 결국 보지 못하고 마네킹으로 만든 가짜를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서커스 구경을 갔는데 그 중에는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 오뚜기였다는데요. 위쪽으론 사람 머리가 나와있고 몸은 둥근 통 안에 들어있는데 통 밑부분을 무겁게 했는지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오뚜기였답니다. 그런데 신기했던 것은 그 몸통 부분이 머리보다 약간 밖에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몸이 작을 수 있을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몸이 기형이었는가 하고 궁금해하는 순간 그 인간 오뚜기가 일본말로 큰 소리로 외치더랍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죠. 일본말을 알지 못하는 많은 중국인들은 그 오뚜기의 작은 머리가 뭐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는 손뼉을 치면서 재미있어 했는데 그 형만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쩍 가까이 다가서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슬며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 오뚜기가 눈물을 마구 흘리면서 자기는 일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이들에게 잡혀서 팔다리가 잘린 후에 이렇게 오뚜기로 살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도 가르쳐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후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일본으로 돌아와서 그 대학교에 전화해서 그런 학생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몇달 전부터 여행 중 실종되어서 행방불명인 학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중국의 그서크스단을 다시 찾아보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답니다. 원래 중국은 일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다 남경 대학살이 입고부터는 중국인들은 일본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동물 정도로 본답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시골에서는 일본인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도 않는다고 하는군요. 옛날 일제가 패망한후 만주에서 관동군이 철수한 뒤에 들어온 소련군들도 일본놈이라면서 그 자리에서 모두 죽이고 심지어 멀쩡한 중국인들조차도 일본말로 물어봐서 대답하면 일본에 있는 줄 알고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그 일본 대학교 여대생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